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나는 내 상대방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뜻에서 하는 행동들이요 상대방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는데요 그 마음이 전달되기는커녕 그 사람에게 안 좋게 인식되고 악순환 되어가면서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분명 사랑하는 마음인데 내 상대는 나보고 집착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혹은 그녀가 이상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가 구분을 잘 못하고 있는 걸까요? 남자가 나를 참좋아라 하네요 여자인 내가 봐도 요 나를 참 많이 아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나에게 예쁘다고도 해줘요 그리고 가끔은 요 나를 다른 남자에게 뺏길까막 겁난대요 또 여자인 나는 요 미니스커트 입는 것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날내 남자친구가 내 미니스커트 입은 모습을 보고 앞으로는 미니스커트를 안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미니스커트 입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나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번에 남자친구를 만날 땐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고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요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어서 그 자리에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녀왔거든요 또 얼마 전에는요 결혼식이 있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참석했었어요 물론 둘다 남자친구는 함께 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런 날들의 기록이 사진으로 남았었는데 내 남자친구가 내 미니스커트 입은 사진을 보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그러더니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기 갔었냐고 퉁명스럽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분명히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말하네요 그래서 여자인 나도요 네가 미니스커트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앞에서는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랑 있을 때 말고 다른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갔다고 말했는데요 남자친구가 계속 퉁명스럽게 삐진듯이 나를 대하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 남자친구는 요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 자체가 아예 싫은가봐요 자기는 요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보다 다른 걸 입을 때가 더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여자인 나는 요 그럼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은 게 별로 안 예쁘냐고 라 물어봤더니 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자인 나는 그러면 예쁘게 봐주면 되지 왜못 입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요 다른 말은 하지 않고요. 그냥 미니스커트를 입은 것보다 다른 걸 입은 게더 예쁘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해줄 수 없냐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성들 마음이 좀 답답해지시나요? 혹시 자기 여자의 다리를 다른 사람이 훔쳐보는 게 기분 나빠서 그런가 보다라고 이해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 남자의 말이 가관이네요. 여자인 내가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은요.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건 남자들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은 거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네 다리를 훔쳐볼 걸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입고 다니는 건 남자를 꼬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미니스커트를 입을 때 그런 마음으로 입으셨던 걸까요? 지금 내 남자친구가 이 남자가 하는 이행동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움을 담아서 나한테 하는 행동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조금은 집착처럼 느껴지시나요? 대부분의 여성분들은 요 약간은 집착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나를 너무 의심하고 못 믿는 것 같고요 조금 더 격하게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마치 이 남자 저 남자 마음을 훔치려고 난리난 사람처럼 그런 바람기 있는 여자처럼 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많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집착, 그 집착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 공통점이 있는데요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고요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내 상대는 요 나한테 애정표현도 서슴없이 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 마음이 좀 불편해져서 뭔가를 나에게 어필하고 나를 요 자기 마음이 편한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때 우리는 상대가 나한테 약간 집착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물론 나도 요내 상대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걸 모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선을 넘는다는 느낌이 들 때는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마저도 뭔가 집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느끼는 감정은요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좀 변화시켜야 될것 같은데 자꾸 나를 자기 쪽으로 끌고 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행동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남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여운 질투심이 생겼나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수 있을까요 입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입어도 요 네가 너무 예뻐서 다른 남자들이 쳐다보는 게 자꾸 신경 쓰이네 내가 안 뺏기려면 정말 더 잘해야겠는데 내 여자친구가 너무 매력적이라서 내 마음 컨트롤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네 이렇게 말한다면요 내 남자친구가 나한테 귀엽고 사랑스럽게 약간의 질투심을 갖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자인 나도 요 기분이 참 좋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높이 평가하는 것 같고요 나를 예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기가 나를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다는 라걸 충분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그 남자가요 이런 매력적인 여자가 내 여자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고 내가 봐도 이렇게 예쁜데 네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닐 때마다 다른 남자들이 얼마나 너에게 매력적이라고 느낄까 그런 남자들이 그렇게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과 이렇게 만나주고 늘 나를 아껴줘서 내 스스로가 가끔은 참 멋진 사람인가라는 착각을 해보게도 한다고 그렇게 뿌듯하게도 만들어준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이제 이 남자는요 제법 자존감도 높은 남자처럼 느껴지겠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존감도 높여주고 있고요 자기도 멋있다라는 걸 나한테 어필하고 있네요 지금 여자인 내 마음에서 느끼는 이건 뭘까요? 안 입었으면 좋겠다라는 불안한 마음은요 이미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건데요 반대로 입지 말라고 하니까요 내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다요 매력적이라서 불안한 정도만 이 남자가 내비쳤다면 여자인 나는요 내 남자가 조금은 불안해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내 남자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내 남자가요 나를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불안함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지 말라고 주장을 한다면요 여자인 나는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로 수용은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요내 남자가 사랑스럽고 귀여운 게 아니고요 조금은 답답한 사람,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매력이 점점 떨어지겠죠 남자의 경우도 요 여자의 행동에서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겠죠 남자에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중에는 요 욕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여자관계가 복잡한 친구도 있어요 또별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한심해 보이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인 내 입장에서는 내 남자친구가 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자꾸 불편해져요. 욕을 하는 친구들과 있다 보면 더 욕을 잘하게 될 수도 있고요. 여자 관계가 복잡한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바람을 필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 정도는 분명히 이해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그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그리고 내 남자친구는요 그냥 그 친구들 만나면 안 되겠냐는 식으로 나한테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여자가요 나보다 그 친구들이 더 소중하냐고 내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래 줄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다면요 역시 남자도요 내 여자가 많이 불안하구나 불편해 하는구나 라고 그 의견을 수용해 줄 수는 있어요 남자 자신은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내 여자가 그걸 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맞춰줄 수는 있는 거겠죠 근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그런지 좀 물어봤는데요 여자친구가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런 사람처럼 될까봐 걱정이 된대요 그런데 남자인 나는 요 그럴 마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요 어제 오늘 만나 온 것도 아니고요 여태까지 계속 만나 왔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여자친구가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나를 많이 좋아하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수 있다고 라 이해도 되기는 하는데 무조건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강하게 하니까요 약간은 집착처럼 느껴지기도 할수 있겠죠 여자 입장에서도 요 분명히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 건 맞을 거예요 근데 결국 여기에도 어떤 선이 있는 거겠죠 다른 친구들이 오빠하고 너무 다르니까 내가 좀 걱정이 돼내 마음이 이해하지?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만남 자체를 제재하지 않았다면요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 여자친구가 좀 불안하고 불편해하니까 그 불안하고 불편한 마음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더 불안하거나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게 될수 있죠 역시 조금 더 나아가서요 내 눈에 오빠가 너무 매력적이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다른 여자들이 오빠한테 매력을 느낄까 봐좀 걱정돼 내가 좀 신경이 쓰이나봐 오빠가 오빠 친구들도 오빠처럼 멋진 남자가 될수 있도록 조금 교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요 남자 입장에서도요 내 여자가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다는 건 충분히 느낄 테고요 오히려 이 여자가 요 지금 내 자존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진 여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두 예시가 분명 좀 다르기는 하지만요 우리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마음속에 어떤 걸 바라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나는 내 상대방은요. 충분히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봐주는 사람인데요. 가끔은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그 마음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데 가끔 본의 아니게 집착처럼 상대방이 느끼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실은 나도 멋지게 표현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내 마음속에 불편함과 불안함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거라면 그래 줄수 있는 거 아니냐고 어쩌면 논리도 없는 변명과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여자친구가요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아도 요 다른 남자가 다가올 수 있어요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아도 요 다른 남자를 또 얼마든지 유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미니스커트가 관건이 아니라 나라는 남자가 내 여자에게 짜증나고 못난 모습을 자꾸 보인다면요. 더 빨리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겠죠. 반대로 내 남자가요. 안 좋은 친구들과 만나거나 술자리를 하지 않아도요. 다른 여자와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친구들이 내 남자친구를 여자와 결부시키려고 해도요. 내 남자는 그걸 거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역시 내가 내 남자를 지치게 하고 매력적인 모습을 못 보여준다면요. 내 남자도요. 다른 여자를 쉽게 받아들이거나 다른 여자를 찾아서 쉽게 떠나겠죠 여러분들이요 내가 혹시 불안하기 때문에 가끔은 내 마음에 이해를 바라면서 하는 행동들이 본의 아니게 상대방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분명 나는 그를 그녀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데 내 상대가 느끼기엔 자꾸 매력이 떨어지는 행동들이라서 나를 더 밀어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또그 불안한 마음이 커지고요 그 커진 불안함 때문에 계속 악순환을 만들어가면서 집착으로 몰리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